안녕하십니까 t 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주말 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치나 면적이 궁금하시거나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는 길과 밭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밭 앞에는 철문으로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주차는 여러 대할수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시부지입니다. 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밭 입구에서 촬영했습니다 밭은 여러가지 장목이 많이 심겨져 있고 나무도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앞에 보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부근입니다 소리는 약간 시끄러운 편이나 농막 안이나 여러 곳에 들어가면 아주 조용한 편입니다 밭을 촬영했습니다 밭 앞에 벽돌로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밭은 여러 가지 곡식을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라서 고추라든가 여러가지 서서히 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깻잎 같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왼쪽에는 닭장입니다. 밭에서 촬영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은 사찰입니다. 주변에 사찰이 있습니다. 앞에 농막도 보이네요 여러가지 과일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농막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멀리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도 보이고 밭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앞에 있는 나무와 산이 잘 보입니다 지하수도 보이고 아주 정리가 잘된 밤모습 그대로 보여집니다. 나무도 많아 공기는 정말 좋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을이 되면 앞뒤 좌우로 단풍이 정말 아름다움으로 가득 찰것 같습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면적은 1640제곱미터 496폐입니다. 시부지는 약 200평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700평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국어에 잘 접혀져 있습니다 수도는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농사용 전기가 들어있습니다 농막은 10평 정도 있습니다 창고는 3평 정도 있습니다 주변에 축산은 없습니다 소음은 약간 있습니다 고속도로 부근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농지연부도 가능합니다.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금폐율 20% 용적률 100%입니다. 구입을 하셔서 일부는 농지연부를 만들어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시고 일부는 전원주택이나 세카하우스를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평당 3 5만에서 3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전체 매매 금액은 1억 7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2천만원 내린 금액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알람은 필수입니다. 공유는 선택입니다. 모두가 무료입니다. 밭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포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 밭입니다 여기 도랑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국어입니다 오늘 매매할 밭입니다 돌축으로 아주 이쁘게 사놨습니다 꽃이 참 이쁩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여기 여기에 꽃이 참 이쁘게 피었습니다 오늘 매매할 땅과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도랑에도 꽃이 피어 있습니다 출입문입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땅입니다 밭 입구입니다 밭 입구에서 촬영했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입니다 여기에 닭장입니다 닭장 여러가지 과일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무와 배추입니다 스프링콜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수입니다 요거는 창고입니다 이건 닭장입니다 벽돌로 진검다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돌축을 아주 많이 잘 쌓아 놨습니다 포도나무 입니다 포도나무입니다 이쁜 호박입니다 호박이 참 이뻐서 찍었습니다 은개잎입니다 농막 앞에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농막 앞에서 찍었습니다 지하수도 보입니다 앞산도 보입니다 농막 뒤쪽입니다 밤나무도 한 그루 있습니다 농막 뒤쪽 창고도 있습니다. 밭에서 농막으로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농막입니다.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농막 안에 주방도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포항IC입니다. 포항IC 여기가 서포항IC입니다. 이 도로가 포항에서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 입니다 이 도로가 포항에서 죽장, 청송, 안동으로 가는 31번 국도입니다 위치는 이 부분에 봉계리 입니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입니다. 봉계리에 있습니다 이영상은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전화 0 1 0 2 4 8 7 0 0 1 0 등록번호 4202-1236 주소 경북항시남구대1595에서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